거북목, 라운드 숄더, 척추 비틀림,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목, 어깨, 허리, 골반의 고질적인 통증으로 힘드신가요? 마사지도 받고 싶고 운동도 해야겠고 한꺼번에 둘다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럼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밸런스 포스터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의 밸런스 포스터는 근골격계 근육의 경직을 하나하나 타겟하여 목, 어깨, 등, 척추 부위 근육을 이완하고 개선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밸런스 포스터 위에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밸런스 포스터가 마법처럼 작동하여 긴장을 이완하고 몸의 밸런스를 찾아줍니다. 밸런스 포스터는 사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실용신앙과 디자인 특허 등 다수의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밸런스 포스터는 2020년과 2023년 서울산업진흥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밸런스 포스터를 사용하면 근육골격계 긴장 해소와 탄력적인 근육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게 되어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운동기구인 밸런스 포스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왓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 만나실 수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탑 필라테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보실 수 있고,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살리는 밸런스, 내몸 살리는 10분 필라테스 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밸런스 포스처와 함께 통증과 작별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맞이하세요.